Thank <laughs> you. 오오오오 어, 어. 네 우리가 출발 자 출발 2시간 전입니다 자 그럼 어디 가니까 어요어꽝 가니까 그냥 꽝가는거예요 <웃음> 가니까 방가는거예요자어 <광> <웃음> <웃음> 네. 가니까 오가어거죠자 기대됩니다. 아,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자자아 틀리지 않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기 옆에 갔다 왔어요 빨리 해 여전은 4시간 반 정도 되고 있요 중간에 망양 위대표에서 쓴다 합니다자 <웃음> 선생님. 아 이거 어디에요? 밥이요 이야 <웃음> 좋습니다. 제가 드디어 감을 도착했어요. 이야 이제 인천공항에서 괌공항으로 오오 빨라 빨라 오 역시 빨리 감. 둘타가 홍성호. 방금 도착하도록 하다 중요한 미션 있습니다. 어떤 미션이? 인니이션통과를 네. 응.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인 무서우고 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 시간 동안 잡혀있을 것니다니다자 아.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배고프 죽을 것같 진짜로 야, 진짜 배고파 죽을 진짜. 것 같아. 오리지널 오오리 아, 아, 오리엔탈, 아, 오리엔탈, 레스토랑. 레스토랑. 동양식당. 동양식당. 동양식당 동양식당 자 오픈 무무무어 무무무무 아 좋습니다 뭐, 뭐, 뭐. 아, 넷이 뭐, 뭐야 술드시려고아 우리랑 같이 왔다고요? 튜 드신 분들이잖아 아옷 제공을 벗으니깐 모르겠어요 <웃음> 저희 서순환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예. 네. 서순환 선배님께서 여기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웃음> 예. 어,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되겠지. 야 오늘 또 있어. 형님 들 그래. 만나서 또아잘 예. 오고 예. 여기는 어디라고 해야지? 사이트리니까? 이트리니까사 아광 뭐야. 와. 이건 내 핸드폰으로도 찍어야겠다. 야, 이거 진짜 대박 아니야, 대박. 와. 여러 거는 이제 또. 500 오, 좋아, 좋아. 오, 화보야, 화보. 오호 자, 렌트카가 와 있다. 렌트카, 오늘 픈 감탄입니다. 자, 여기가 로비인데 이렇게 에? 물고기를 즐길 수 있고 이게 아 낙백형, 드디어. 자, 호텔에서 찍을 수 있는 거야.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야, 좋아요, 좋아. 오늘 뭐꽃무늬네꽃무늬 정신이 없는데, 어제. 자, 저희는 이제 렌트카, 멋진 렌트카, 머스탱을 소개합니다. 아 강한 마리아 소유자 머슬카 자 남자 자, 엄청난 녀석이죠 최대 시속 220km를 뽑내는 녀석입니다 제가 한번 이 거친 녀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양생마리를 오늘 처음으로 한현민 무리가 네, 현민이가 아 오늘 머슬카를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머슬카 강한 마리아 소유자 이 녀석을 타고 오늘 괌을 돌아다니려면 지금 예정입니다 자좀 기대되는데요 멋진 또 오픈카죠 어, 해외에 나면또 오픈카 타고 달리는 게또마진 음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오프를 할수 없을 정도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풀 당겨서 오스버거 한번 들어가 스키몰으로 바꿔야겠다 오스어버 다스버거 아, 여러분 오픈카를 빌리자마자 비가 왔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오픈카를 빌리자마자 비가 오는 아나리 아, 오픈카를 빌리는데 비가 이렇게 엄청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카를 빌리고 오픈가의 인력을 느끼고 싶어서. 야 오픈가를 빌리자마자 지금 비가 엄청 오는 상태고요.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야 오픈카를 운전해 보셨는데. 네. <웃음> 아이 진짜 산가 때 비가. 근데 지금 오늘 오픈카 하자마자 비가 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참. 지질복도 없습니다. 예, 오카 그것도 남자의 상징, 모스탱 오픈카입니다. 우가 엄청 많이 올거 같긴 한데 오. 어, 어, 어.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서 계획을 변경해서 어, 어. 수영을 하는 걸 아니고 수 말고 오늘은 오늘 쇼핑을, 쇼핑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 야시장에 좀 오늘 올려. 예, 이다 어쨌든 모니까아 일단 도수복부터 먹고. 뿅 안녕하세요 저는 관함하고도 지금 여러분들 중심가에 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즐겨찾는 한국인 저용마트 캘리포니아 마트입니다 뭐저용마트라기보다는 한국인이 즐겨먹는 한국 음식들 한국 관련된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죠 캘리포니아 마트 자, 각종 우리 한, 이국, 이국말리 멀리 괌에서도 어, 한국 음식들 한국에향수를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한국 인들이 많이 준비해온, 해캘캘리포니아마트를 많이 이용하죠캘리포니아마트입니다 파보여. Hello, e v e r y 탄의한 i 민입니다 n g to go 가 o the shop. I'm going to go to the shop. I'm g o i n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잘 찾으면 말죠 신발, 신발을 고요 <웃음> 컨버스, 컨버스고요. 가지고 니다 그리고 저에는 귀찮으니까 안보드겠습니다 아무튼 <웃음> 잠시에 숙소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나온 이곳은 이제 웨스팅 호텔 건너편에 있는 맛집입니다 이름이 r i 프리 o 사 a 프리 p r i c i o s a Capriciosa, c a 시 r 사 c i o s a Capriciosa, Capriciosa, Capriciosa, Capriciosa, Capriciosa, c a p r 요 c i o s a c a p r i c i o 다 a Capriciosa, c a p r i a i i 웨이팅이 지금 현재 20분. 레이블이 제일 니 자, 지금 저희는 어 토마토 스파게티, 네, 그리고 해물 스파게티, 네, 그리고 리조또 형식의 맛있는 밥을 먹고 지금 잠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 자자 삼촌 먼저 가십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입니다여기는 아, 괌자자 삼촌이 운영을 하는 JJ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동 전체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공항이 가깝습니다. 곳가 막히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바베큐가 끝내줍니다. 저는 다른 다는요 없습니다. 바곳큐 먹으러 곳요 하파댕! 자 이제 가서 자자 <웃음> <웃음>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자자 자자 레지던스 아, 이제 있나자 <웃음> <웃음> 자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거는 자자 게스트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감자자 삼촌이 음식을 준비있습니다 나는 내일 버스 학교 가는 버스 안해서 자자! 자자이너리 기억하시죠? 자 그만큼 유명했던 괌에서 정말 유명하고 최고의 안락한 공원을 서 사는 괌 자자, 여기 과자하우스 자자였는데 우리 그저기였는 자자, 자, 자, 자 지금 괌 삼촌이 지금 우리위해서 맛있는 걸 준비하시는데요 삼촌, 맛있좀 해주세요! 삼촌을 배고파요! 저, 괌 삼촌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니다 <웃음> 신라면, 신라면 맵지 않아요. 매워요. 그래, 는 거. 매가이 감에서 부 힘들다는 놀라지 마주세요 뭐죠? 소주. 소주입니다. 소주, 소주 고 소주. 자자. 자자. 너 기억하세요.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와 냉기가 느껴지네 냉기가. 아, 벌써 기운이 아, 차갑다. 아, 어. 아 이게 어, 마트니까 어, 마트. 아 어, 마트예요 어, 마트. 마트 마트. 야, 아 진짜. 이거 마트가 크네. 아까 먹었던 거잖아 이거. 더드라이트. 1.69 달러. 8.19 달러. 시원하네. 거지. 어. 이걸로. 어. 야 마트. 자 여기는 밤 야시장. 네? 가실까요? 아.. 아.. 크게요 네.. 올해 어. 젓갈이네 네. 자.. 야.. 돼지 어.. 여러가지 스푼들이 봐봐 비비큐 비비큐가 이렇게 많네 비비큐가 오 비비큐 비비큐 비비큐 오오오 비큐 야 시작 예 망고 팔고요 자 망고 자, 어디 가나 먹을 수 있죠 맥시코나뭐 어디나 싹 있는 망고 이거 뭐죠 이게?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자. 예 일단 한 바퀴 돌고 예. 오케이 실면조 달입니다 네. 일주 하나씩 먹을까? 일주일 먹을까? 응 저거 얼른 들어가서 오다 하시면 돼요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토탈 한달러어 잠깐만 저기 원 달러 쓰지 마시고 <웃음> 여자 거 아니에요? 네 딸이 아유 딸이 딸이 <웃음> 딸옷 고르시다 말고 자기 옷을 사고 있어요. 딸, 오, 딸 옷을 고르다 말고 네, 이걸 따라서 해요. 4 5불이면5만이이면5이면이거5분이에5 5 만 삼천 원에 간다. 욕심 버리시고 따로 고르세요. 따로. 그렇죠. <목소리도> 이은어 우리 거보다는 애들께 제일 싸다고 랬으니까 애들 거만 사 괜찮아요? 뭐먹 원목장, 너안 들어가, 너 들어가. 그 그래. OH! 돌르래를만나서 돌고 래 돌고 돌고 오픈토로 왔습니다. 오픈토는 돌고래를 보는 그런, 그런 투어죠, 투어. 맞아, 지금 암구를 떠나서 네.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뭐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루가 일요. 밤을 그래도 제일 많이 왔던 분이시잖아요? 세번왔습니세 번. 번. 우리 중에 네. 제일 많이 왔던 세 번. 아, 좋습니다. 요바다에올리는사람이 아, 여기이야임물에 비친 내 모습 동영이야 동영상 앞가렇게 <목> 계약하네 <masculine> 왜 이렇게 잘 따라다니지? <목> <목> 2인 1조? <일주? 목> 2인 1조 계약한 것 같은데? 아래래 <목> 도로, 도로, <목 sided> <김컴. 목> <목> 누웠어 누웠 피곤했어 민물 속에 돌고래가 지금 몇 마리 떠랐습니까아 지금 현재 5에서 7마리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어... 지금 돌고래 모래를 하려고 저희가 웨이크를 만들어 놨는데 이 녀석들이 다행히 또 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역시. 어, 홍선호씨는 어땠어요? 네. 예? <웃음> 아니, 역시. 말이 없어요. 천지이세요. 점프했다 점프한다. 어. 크나그오크나그는 지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고 있죠? 아, 여기 한선장기 캣핀! 캣와 아, 이것은 정말... 이 괌, 괌 앞바다에서 저희는 바나나 포트를 탈리죠 정확한 말은? 자, 지금부터 불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괌입니다. 아, 괌이에요, 괌. 괌, 오늘. 자, 오늘 29일, 9월 29일, 9월, 2016년, 야 자, 먼저 탁트인탁트인 바다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우 와. 우와. 우와. 여기가 괌이다. 와, 저빛도다 보여. 이야, 춥인다 우와. 우와. 우와. 감에감 감수 감 감수가 야. 엄청납니다. 야. 야, 저거 봐봐요 저기 다 보이잖아요. 야, 야. 야다 보이고. 자, 여기는 오. 이제 정글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자, 정글 체험을 하고 밤 네, 같은 경우는 에 말이죠. 오. 여기까지는 어. 여기 라인 밑으로는 깊어요. 아,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 안까지는 얕습니다. 예. 어, 좋아요. 야, 다음 우리 또 동물 체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a t v 도 타고 오케이 타게 봤습니다. 오, 숲속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다시 정글로 정글북 자 바닷가가 보이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뭐야 뭐야 아, 아 누구세요 저를 찍고 계세요 연예인이에요 에이 굿자굿자굿자 어허 어허 야 좋아 좋아 마자스차자어어 <웃음> 오케이 여기는 과비입니다 이야 시기네 우와 왼쪽 왼쪽 가면 안돼요 오케이, 두 개를 두 개를 t k t u e r you 어, 두개 r e p i c t u e r e picture picture picture p yeah, yeah, yeah. yeah, i c 는 한글말로 사진 사진이란 뜻이죠 사진 사진 야아, 플라워 우리 뒤에 팀예팀이 늦었어 예팀 yeah. 뭐야? 아 알아요 네, 우리는 빨리 왔어요 아아아아헤 <웃음> 아,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고걸 발견하고 웃음> <웃음> 내가 요거 받았어 선물로 오 반환개비 오오 반환개비 바람아 하멈추어다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글포사발리 타기 전에 서른부동 사정구정 타야죠 이제 예 네, 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좀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저희는 네. 감자자 감삼촌이 아 <웃음> 앙종 어? 때문에 진짜 똑똑해 아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홍선호 <웃음> 어, 홍선호 oh, oh, no. 진짜 원주민 오 <웃음> <웃음> oh, 현진 oh, 항상 백커이자지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음,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언제, 언나 언제, 언나 언제, 언제, 언제, 언게언라언다 언제, 언 오! 언제, 언제, 언네 한테 물려있고요. 예 네. 자, 어, 이게 사발이. 사발이. 사륜구동사륜구동 사륜구동. 이걸 또 오래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예 네. 자, 좋아요. 자, 농골때도 있고. 자, 좋습니다. 이걸 타고. 여기다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영을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 좋았어. 가영이 네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뭐, 뭐, 뭐, 뭐, 뭐, a 뭐, 뭐, 뭐,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 e 바이 바이 바이 바이 e bye bye bye bye bye b e bye bye bye bye bye bye 이 y e b 이 e b y 이 bye 이 y e bye bye bye b y b 이이이 으아 감자장 감자장 감자장 지금 이다 분위기는 이렇게 지진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소리로> 와! 와! 오 마이 갓! 와! 아, 아, 아, 어메이징! 아, 이거 타고 정말 이렇게 타고 내려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끌가고 찍어 달라고 야, 우리 거가고 찍어 달라고 하면 안 되나? 감사함 좀감 어? 어네 어. 어, 아, 가족들이 왔나봐요 반가 반가 안 돼! 반가만 할거야 요자둘 셋!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멸치 따리 멸치 리 멸치 따가리! 멸치 따가리! 멸치 이번에는 레일을 타러 갑니다. 레일을 저에를 자, 다음 주자 들이 지금 준비 를 하고 있 어요. 네. 네. 阿姨阿姨阿姨阿姨阿阿阿阿阿阿阿 나도 나도 오 y s 수구리 i t so, wait. Come back, come b a c 이 You know, you know, y o o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좋네. 나 원래 무서워는 어떻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독 있는 거 아니야? 잠 끝났어. 어 뒤에, 뒤에. 사 스타 샌드위치 스타 샌드위치아가 아, 어, 스타 샌드비치다. 네, 아, 되게 좋은 곳이고. 지금, 지금 여기 자연이, 아, 섬이 안 닿죠? 여기 또, 비를, 비를 받아서, 씻기도 하고요. 하지만, 혹시 마십시오. 네. すご네 자, 하여튼, 어, 자연언에서자연언에서 함께하는 맛있는 맥주. 맛있고요. 김은 2016년도 구월에 이렇게 와에 왔습니다. <치는> 자, 지금 찍고 사람은 저봄씨크나크입니다 자기 모습 잠깐 보세요 그럼요. <웃음> 아, 아, 네. 아, 아. 굳이 안아는데 아아. 아, 까라오시 지금 여기는 뭐 엄청 많고. 스타드 스타드 비치에서 저희는 아.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 대표님이시고. 네, 반갑습니다, 어허. 대원님께서 맛있는 만나는... 음식 이렇게 오주 줬고요. 정진호 코나커 지금 맛있게 드시려고요. 자 이제 보시고 네, 네. 맛을 표현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어, 정말 맛있습니다. 아 네. 맛있어요. 깔라 지금 뭐가 뭐가 섞인 거죠? 깔라만 씨. 깔라만 씨만 섞었어요. 깔라만 씨. 깔라만 씨. 뭐가 네. 들어갔어요? 술은? 소주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술? 한국에서도 소주와 깔라만 씨 100% 즙을 넣는데 아. 생즙은 다릅니다. 아 생즙 텐니까? 아, 태균 형, 보여 야, 요 태균 형, 태균 형, 태균 안 먹었어요? 태균 형, 형꼭다 먹었어요. 저희 제프 형도 겠습니다 <목소리> 아, 제프 형, <목소리> 아, 제프 형, 상당히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자연 경관이고요. 아 지금 음! 맛있다 음. 소스도 되게 뭐 그런 여기만 있어. 한국에 없거든. 응? 이게 와, 원주민 피나데니 소스야. 어? 원주민들이 즐겨 먹는 피나데니 음. 소스. 약간 뭐 어떤? 음. 네. 역시 아, 와, 진짜 푸진해 보인다. 예. 네. 네. 이거 잘안 썰리네. 저 특제 야, 소스가 그냥 맛있... 다시 다시 한번 좀 뭐라고 요 형님? 이 피나데니 소스. 피나데니 소스. 네, 참으로 피나데니. 소스. 아, 참으로 좀. 은 음, 네. 음, 드디어. 오, 오, 오, 보테이너 야, 이게 진짜, 진짜 휴식을 원한다면 이쪽으로 와야겠습니다. 아, 최고네요. 최고의 휴식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하드락에 와 있습니다. 여기 밤에 최고의 또 명소죠. 하드락! 하드락 카페! 글로벌 뷰어 헤라 카페! 예이! 저 파이프 니언스 버텍. 오케이. 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어, 멋있어. 간지야. 형 형, 형이, 형이, 형이. 여 색감도 이쁘게 잘 나오네. 어이, <웃음> 형수 제리포, 형수, 오케이. 자, 할머니좀 화장실 갔습니다. 똥싸어갔죠 이게 들고 있던 야지 이거야? 이거 이거. 자, 아들라 카페, 여러분들. 남난이 크고요. 저기, 아직 엘리스가 있어. 아, 지금 카메라, 카메라 찍고 있죠? 저 카메라 누가. 자, 스테이크. 음. 역시 아, 섬이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 에비스프레스가 환생을 했습니다! 비스프레스 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을 하면서 밤을 떠납니다. 너무나 아,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었기 때문에 정신분들이 렇게 편안하게 쉬고 계십 서울까지 아주 안전하게 저희는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밤에서의 <웃음> 사박오일 아, 정말 아름답고요. 쭉쭉쭉 세계로 일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떠납니다. 이국에도착다고도한도착했도착했다도착했네요드한국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한국에 도착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다한다도한국도도다다한수 있는 시간다한도한도착했시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니다 네, 나서는 가방을 찾고, 남은 오늘 집에서 편안히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 되겠죠? 어.